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집이 하나 이렇게 있던 분이 재개발 안에서 이제 관리처분이 나고 어, 중간에 입주권이 바뀌고 이런 과정 중에 집일 때 집을 한채더 사신 분 어, 그럴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요건이 되면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어, 입주권으로 바뀐 후에 집을 한채더 사신 분 그럴 경우에도 그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되어 있는 입주권이라 하면 비를 사고 나서도 또 비과세 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년인지, 어떤 경우에는 3년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출발합니다. 세법이에요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89조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거든요. 어,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호, 2호, 3호가 쭉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이 4호입니다. 소합은 입주권을 한개 보유한 1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을 안 걷겠답니다. 물론 12억 넘는 거는 당연히 고가로, 고가주택으로 치기 때문에 걷어갈 것이고요. 어, 그러면, 어, 해당되는 거에 어떤 게, 어떤 경우에 안 받느냐 했더니, 4호 감옥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2년 동안 주택 상태로 보유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이 난 이런 케이스겠죠. 이집 하나만 딱 있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경우 당연히 이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비과세가 되는데 나무에는요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나목은 무슨 뜻이냐면요 1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엔드예 얘가 이제 입주권이 된 거예요 입주권이 된요 1입주권 요금 외에 플러스 이제 1주택을 하나 더 가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요 입주권을 팔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걸로 해주겠대요 법조문 이해되시죠 어, 요걸, 해석을 이제, 어, 한글은 분명히 한 줄로, 이게, 89조,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나목에 적혀 있어요. 1 입주권 외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3년 안에 그 입주권 처분에도 비가 세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해석을 각양각색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거, 그저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어, 생각하고 정리한 김에 아, 유튜브에 한번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어,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가 헷갈렸냐, 헷갈렸냐고 하면요. 그분은 사실은 1년 안에 그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였어요. 어떤 케이스였냐. A주택을 사셨습니다. 관리처분이 났어요. 이 사이에 2년 보유했습니다. 현재 이때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는 거죠. 이때가 관처고에. 근데 그분은 B를 언제 사시냐면 이 어, A가 관리처분 나기 전에 주택인 이때 B를 매수한 거예요. B 매수 B 주택 그럼 이거는 살 당시는 비조정이었는데 B를 매수할 당시는 A가 조정지역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면 B 매수할 당시는 A가 예전에는 비조정이었지만 현재 조정으로 바뀌어서 조정인 걸 알고 B를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B는 1년 안에 처분 그리고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바뀌어 있는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소장님 내가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입주권이지 않아요? 그분이 집을 요때 샀거든요. 관리 처분 전에, 어, 이렇게 두개가서 있었다가, 일부러 3년 안에 팔려고요. 이거 관리 처분 나도록 기다렸다가, 어, 입주권 때 지금 팔려고 합니다. 요 1년 요 기간 안에는, 어, 기간도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2년 뭐 6개월 때 이때 안 팔고요. 그냥 관리 처분 나고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이때 입주권으로 팔려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어, 어느 유튜브에도 보니까요. 뭐 입주권일 경우에는 3년 안에 팔면 된다 하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저보고 캡처까지 제가 보냈더라고요. 뭐이 땡땡 뭐, 모분에 뭐, 뭐 올린 그 유튜브를. 그 얼른 보면 그렇게 맞아 보여요. 그랬다가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폭탄인 거죠. 그왜 그러냐 했더니 그럼 3년 안에 파는 분은 어떤 분이 3년 안에 비과세가 되느냐. 어, 그런 케이스는요. 한번더 다시 정리하면요. A주택을 매수했잖아요. 요때 관리처분이 나죠. 그런 경우는 A가 관리처분 전에 2년 이상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추고 비조정때사으니 그분 같은 경우는 거주요건은 필요 없겠죠. 보유 인연을 주택 상태로 인연 보유를 충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입주권이 되었다 했잖아요. 3년 안에 처분하려고 하면 A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가 2년 비과세 기간 채웠고 입주권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이제 그 차이를 저질렀냐 하면요, B를 관리처분 전에 매수를 한 거죠. B 자체를 관리처분 후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 A가 입주권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이제 B를 매수를 하면 이렇게 되면 <웃음> A의 처분기간이 b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입주권이 관리처분 전에 2년 이전에 매수를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입주권이라 하면 관리처분 만약에 한 6개월 전에 샀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입주권을 비산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이 입주권은 기본 요건이 주택 상태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기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인데 기초를 안 갖춰 놓고 그냥 하버드 대학 가겠다고 덤비는 거하고 같은 셈인 거죠. 이거는 어? 조문대로 어, 1 입주권 보유한 상태에서요, 비주택 매수했습니다. 법조문에요. 아까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남옥에 1 입주권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비주택 매수하면 요 산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소장님. 이렇게 딱 따지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해? 기초가 안돼 있다고 해. 그 입주권은. 그 기초는 뭐라고 해? 2년 이상 주택으로 B가 없었을 경우에 내 혼자 있었다 하면 이 A는 내 혼자 있었다 하면 입주권 때 팔아도 그냥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충족돼 있는 요런 A가 입주권이 된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입주권 상태에 B를 샀다 그러면 3년까지 기간을 주는 거고요 이 B를 입주권 되기 전에 A가 입주권 되기 전에 A가 주택일 때도 모르고 B를 샀다 그러면 이 A는 3년이 아니고 1년 안에 처분하고 B로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전입까지. 아,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리를 많이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더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하겠습니다. 어, A 주택을 하나를 샀습니다. 조기 지역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진도로는 어디를 볼까요? 문연삼을 샀습니다. 문연삼 아직 관리 처분 전이거든요. 어, 요렇게 샀습니다. 요래 샀는데, 문연삼은 사실은 진도가, 어, 지금 뭐,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어, 곧 접수를 할 거고, 뭐, 한 서너 달 안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겠죠. 만약에 요거를, 이제 지금 샀어요, 문연삼을. 주택입니다, 주택. 요래 산 상태에서 입주권이 되었어요. 어 이런 상태에서는 백날 비주택을 입주권 대고 나서 사도 요 무년삼이 어 입주권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면 이건 비과세 안 됩니다 왜냐 그 관리처분전 2년 충족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뭐광안상 부역을 샀습니다 얘는 광안상 부역 아직 사태 안 났습니다 그죠? 어, 예 범천, 범천 2구역을, 범천 4구역을 샀습니다. 요거는 사업식 인가 준비 중이거든요. 범천 4구역을 샀는데, 이게 사업식 인가 나고, 간평받고, 평뭐 추첨하고, 쭉뭐다 해가지고 했더니, 아, 2년 1개월째 관리 처분이 났어요. 근데 범천 4구역 갖고 있으면서, 한 1년 6개월쯤 됐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요 때, 어, 뭐 예를 들어, 뭐 광안 5구역 원룸을 하나를 샀습니다. 뭐 이럴 경우는 범천사 구역 지금 현재 조정이잖아요. 1년 안에 범천사 처분하고 이 원룸으로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 광안 5 원룸을 범천사 관리처분인가 전에 샀다라고 하면 주택 두개산 겁니다. 조정지역에. 1년 안에 처분 전입까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근데 범천사를 샀는데 어, 기다렸어요. 2년 그 관리처분이 나도록. 그리고 2년이 지나가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범선사 구역이 2년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입주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주택을 하나를 산 거예요. 뭐 초기 지역에 예를 아, 들어 요때 레전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냥 아파트를 하나를 샀어요. 어, 이럴 경우에는 범선사가 입주권이 되고 났고 범선사 하나만 있었다면 비과세가 얼마든지 충족이 되었을 그런 요건을 갖췄던. 상태에서 입주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레전드를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범천사를 입주권 상태에서도 어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뜻 조문이 뭐냐면 다시 조문 한번 볼까요? 요 조문이 어 뭔가 했더니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남옥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B죠, b 죠 B 레전드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조합은 입주권 아까 범천사구역을 예를 들었죠. 입주권으로 바뀐 2년 뒤에 관리처분이 난 겁니다. 매수하고 나서 그렇게 바뀐 그 입주권을 양도할 때그 입주권 자체가 아주 예쁘게 기본 조건이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지 하나만 있다 해도 충족이 된 그런 입주권일 경우만이 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레전드를 범천사 구역이 관리처분 나기도 전에 그냥 1년 차이만 나게 딱 해갖고 매수를 해놨어요. 주택으로. 그러면 어떡해요? 그것도 범천사가 조정일 때 매수했습니다. 1년 안에 처분하고 레전드로 전입까지 해야 범천사가 비과세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조문 까딱 잘못 이해를 하면 헷갈리기 좋습니다. 뭐, 야무지게 정리해 두셔야 될 조문이라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음, 오늘은요. 질문을 주셨던 어떤 그분에 대한 피드백으로 유튜브를 한번 올려봐 드렸고요. 어, 세금을 알고 나면 특히 재개발 입주권하고 연관된 이 세금은 정리를 잘 해두시지 않으면 막상 여당이 될때 헷갈립니다. 어 이렇게 잘 풀어놓은 데도 없고요. 이 조문을 봐도 아까처럼 해석을 잘못하기 딱 그냥 십상이에요. 진짜로. 어? 영할 당시 입주권이네? 어내집 하나 샀지? 3년 안에 팔면 되는갑다. 들어오고 계시다가 1년 1개월째 팔면 어떡 해요? 세금이 왕창 나옵니다. 아, 1년 1개월째가 아니죠. 1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1년 1개월째 팔았다. 세금이 왕창 나옵니다. 정리가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어, 도움이 되신다 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어, 자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초롱소장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납니다. 다른 분이 어, 다른 분한테 맞춤으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